광고이 하비 FM 98.9MHz MBC 경남 창원 제1 FM 방송입니다. HLAPS FM. 행복한 세상의 주 MBC 국가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가 열한 시를 알려 드립니다. <목소리> MBC 11시 뉴스입니다.